얘가 커버 안 것도 없다. 갈수 있어 해야 돼. 저기에서 <웃음> <웃음> 지금 딴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. 와우, <웃음> 나머지! 간다. 응. 카메라. 응. 조심. 야, 야, 이거 다 먹고, 음. 와 엄청 시원하다. 음, 다 먹었어요. 메얼로. 没有,没有,没有,뭐? 응,응, 없어비켜푸흠 매가 이거 뜯어줘봐. 응? 응. 와 안에 만져봤는데 엄청 말랑말랑해. 와. 야너 하지마. <웃음> 저리가. <왜? 웃음> 안 준다고 삐졌네. <웃음> 음. 음. 이게 젤리 같아, 젤리. 이게 보통 하얀채로 고형으로 있는데 이거는 젤리처럼 있네요 일단 젤리처럼 코코넛은 여기까지 네? 네5 0도 돼? 돼? <목소리> 야야버어 <버렸다>,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리아 리아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로스 로스머니 했어? 야. 어디 어디? 티시 어. 안녕. 감사합다 <놀람> 우리 아 진짜? 아 진짜? 아. 없잖 o 어. e 리 돈을 뺏 맞아. 야, 한번 더. 한번 더, 피이 야, 야, 이 가자, 밤이 Thắm đ n đâu a n h nha. Để i n g À h a nha, đỗ đ ọ Ok. n c n biết n h cứ đ t được con. Trời ơi, đẹp quá, o n con. i ỡ g i các n Đó. đ n g a đó bạn. Nó ẹ p m t a c i p p p p <웃음> 크랩하나있다 내가 야, 야, 라스라스라스피시라스피시 아니 진짜 이번에! 이번에 있어 그럼 나어 알았어 아이 야또도피안좋 야, 너도 페이 uh, 아 맞아요, 좋아. 야, 여기 왜 이렇게 피지 많지? 원래 우리밖에 없어야되는데? 아니야 우리 하이 거기가 났어 야 가자 가자 야 우리도 본전 아니야 우리 아 일이다. 나뭐 하는데? 괜찮아. 자, 띠오 띠스 많이 더 럭키 머니. 오케이? <목소리> 야, 진짜. 또 씨다. 이제 슈야 씨. 아, 지금 바람이 시작, 이 사람이 나제시식 세브를 했어 안나와 우리 집도 또또아 진짜 백반는와 진짜 웃긴다 <웃음>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집으로 다랑으로 가자 하나 <웃음> 어 여기 또 있어 이거 덜 익은 건데 어 이건 뭐하지? <웃음> 오지마 염따 <웃음> <웃음> 왜 그랬어 응? 왜왜 왜냐하면 나다 나갔다 나한자있었어응나나 하났다 나나 옥사가 컴백 좋아서 음 응. 이제가 o 이게 20만 동이 <동인가>? 된다? <웃음>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야, 엄마, 나 간식 주셔, 간식. 야, 이거, 찍나 관심 주 나무, 나무, 나무, 나무, 나무, 나무, 나무, 나 나무, 나무, 나무, 나 나무, 나 죽었어. 나무, 나무, 나무,